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비군 훈련 비용은 적습니다. 교통비 정도밖에 안되는 만원 남짓한 돈입니다. 이게 시발 나라입니까? 웃겨서 죄송하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도 이 나라는 우리 군인들에게 무신경합니다. 현역 들이야 월급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 예비군들은 돈 조금 받고 전역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연히 오르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면접비도 5만원 주는 시대에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예 새끼들도 아니고 2년 동안 구르다 왔으면 될지 예비군도 부르면서 돈까지 개미 오줌만큼 주는 건좀 아니잖아요